유튜브로만 연봉5억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는 정혜례 I LOVE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3분이면 완성하는 동영상 편집과 업로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 7,8단계까지 왔습니다 동영상 편집과 업로드 노하우 시간이고요 자, 떡 먹기 보다 쉬운 동영상 편집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주로 제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일반 동영상 편집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주 디테일한 영상 편집은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하신 분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정말 유튜브 초보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정말 쉽고 간편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파워포인트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만들죠 요새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이제 글씨만 썼잖아요 떡 먹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홈에서 여기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멋지게 그림까지 AI가 이 글에 맞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전 아무것도 안했는데 정말 AI가 똑똑하죠 이렇게 편집 파워포인트 편집은 너무 쉬워요 자그 다음에 업로드 자 업로드 했더니 여기 오른쪽에 이 내용에 맞는 그림들이 굉장히 이쁘게 네, 이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깔끔한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로드 시간 업로드 방법 주의사항 자 요렇게 오늘 진행을 할예정이고요자 그러면 떡 먹기보다 쉬운 동영상 편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글씨를 썼잖아요 지금 자 동영상 편집 쉽게 편집하기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썸네일도 이걸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AI가 돌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꾸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편집은 요새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글씨만 쓰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편집은 제가 너무 쉽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같은 경우는 현재 저는 여기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녹화 이걸 누르면 굉장히 깔끔하게 녹음이 됩니다 자 녹음이 자 제가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자 저는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니까 이쪽에 이제 녹음이 게 생겼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떡 먹기보다 쉬운 동영상 편집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체크도 해주고 색깔 할수 있고 별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지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거 잘 된다. 플레이 해보면 돼요. 어? 그리고 떡, 떡 먹기보다 수... 쉬운 이거는 동영상 제가 편집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금방 체크도 금방 해주고 색깔 할수 있고 별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녹음을 다 하고 나면. 옆에 스피커가 생기죠.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 잘 됐나? 들으려면 이걸 또 다시 또 해보면 돼요. 떡 네, 먹기보다 쉬운 영상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녹음을 쭉 했는데 아, 이 이쪽에서 저 말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갖다가 삭제하고 또 이걸 다시 슬라이드 녹화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파워포인트가 녹음이 쉬운 이유는 영상편집이 쉬운 이유는 장마다 할 수가 있어요. 아, 다 잘했는데 여기를 망쳤다 그리고 아, 녹음을 끝내고 났는데 여기 낙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이 다잘 됐다 각 장마다 이제 마음에 들어서 끝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저장할 곳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지금 비디오 만드는 중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은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자 이렇게 비디오를 쉽게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어, 녹음을 할 때도 내가 얼굴을 나오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안한 건데 보시면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켜면 여기에 이 카메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편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으시면, 어,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 뭐, 파워 디렉터든 어떤 거든 가장 간편한 거를 쓰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바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네. 모바비가 어, 이렇게 돈을 한번 몇만원 내면 음. 계속 쓸 수가 있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면 가능하면 은 저는 여기에서 비디오, 가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냥 다시 보지 마시고 여기서 아예 편집 툴에 가서 다시 보기를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고 사실 파워포인트로 편집을 하면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이런 편집기를 쓸 일도 없어요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다 끝내버리니까 여기서 에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편집할 때를 하고 주로 편집은 어떤 부분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무음 있죠. 네, 이런 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편집기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 한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가위.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가위. 이렇게 돼서 얘를 눌러서 삭제. 제가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써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촬영한 영상 편집하는 방법과 일반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시간 꼭 경청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처럼 억대 연봉으로 가는